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인류가 비상사태죠? 오늘은 베트남 교민들의 단체 카톡방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소식들을 전부 종합하여 베트남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미리 말씀드린 사항은 베트남의 경우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국가는 아니기에 사람마다 베트남 정부에서 대하는 것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야기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을 했는데 교통경찰이 불러세워가지고 100만동을 뺏어갔다라고 하면 아 신호위반 과태료는 100만동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뒤따라오던 친구도 신호위반에 걸려서 돈을 뜯기는데 그 친구한테는 경찰이 50만동을 요구할 수도 있고 200만동을 요구할 수도 있는 국가가 바로 베트남이다 라는 말이죠 여기서 제가 친구한테 베트남의 신호위반 벌금은 100만동이다 라고 하면 그 친구는 거짓말하지마 나는 50만동 냈어 라고 하겠죠. 그래서 베트남 소식은 한국인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었을 때 가짜 혹은 주작이라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같은 식당에서 같은 메뉴를 먹어도 일부 몰지각한 식당들은 사람을 박가면서 계산서의 금액을 다르게 적는 경우와 비슷하죠. 그래서 바가지를 쓴 사람이 직원한테 따지면 미안 실수했어 하고 끝입니다. 그리고 보니 구글과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개개인마다 다르듯이 베트남도 글로벌 국가답게 썬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같은 의심환 자라고 다른 대처를 해주는 베트남에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종류의 서비스를 해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3월 6일 날 마지막으로 베트남, 한국 간의 모든 항공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었 그리고 코로나 관련하여 가장 많은 분들이 질문하였던 부분은 호치민 한인회에서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죠. 단기 상용비자 발급 중단 여부 1개월, 3개월 단기 상용비자 신규 발급이 중단되어 비자 신청할 수 없음 단 과거의 신청에서 미리 발급받아 놓은 사람들만 입국 시 도착비자 받을 수 있음 노동허가증 및 거주증 재발급 여부 노동허가증은 말 그대로 베트남에서 근로가 가능하다는 허가증입니다 베트남의 노동법상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베트남 내에서 근로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이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노동허가증과 거주증 갱신하는 것은 계속 유지가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마다 그리고 상대방에 따라 다 다르게 적용되는 국가라서 지역에 따라 이를 거부하는 곳도 있어 코참에서 계속 베트남 정부에 항의를 하였고 베트남 정부도 이를 계속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네요. 베트남 국내 및 제3국 출장 가능 여부 베트남 국내에서 항공기 등을 이용해 출장 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고 한국이나 코로나 감염지 국가가 아닌 청정지역 국가에서 출장 갔다가 베트남에 다시 입국하는 것은 격리 시설이나 자가격리 없이 통관된다고 하네요. 제3국의 경우 입출국 제3국을 통해 베트남에 들어오거나 한국으로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태국 방콕은 체크아웃을 하지 않고 경유를 할때 제재 조치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한인회에서 전달한 내용이고요. 다음은 교민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좋겠네요. 무비자 15일 잠정 중단이 기 때문에 비자 없이 3국을 경유해서 들어와도 입국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베트남은 한국인의 경우 왕복항공권이나 베트남을 떠나는 항공권의 티켓이 있으면 비자 없이 15일 체류가 가능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임시로 중단되어 이제는 비자 없이 입국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하노이의 경우 제3국을 거쳐서 입국을 하더라도 격리가 된다고 합니다. 준비물이 있어야겠죠? 하노이의 경우 격리처는 예전엔 꽝린이었는데 지금은 하노이 인근 군부대로 예상이 된다고 하고 엄격하게 음식 반입이 안 되지만 한인회에서 공수해주고 있어서 신라면이 남아 돈다고 하네요. 태국에서 오는 항공편을 임의로 하노이 쪽으로 돌린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태국에서 다낭행 비행기가 하노이로 바뀌어서 비행기표를 버리고 다른 비행기표를 구매해서 오신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나는 다낭을 가고 싶어서 다낭행 비행기표를 사서 탔더니 내리고 보니까 하노이야. 아이거 무슨 경우라는 거지? 그런데 더 웃긴 건 태국 출발 항공 모두를 하노이로 다 보내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거는 제대로 목적지에 가고 어떤 비행기는 랜덤으로 하노이에 내린다는 겁니다. 참 개개인의 알고리즘에 잘 맞추어진 썬틴 호치민 도착 아시아나 비행기였는데 갑자기 도착지가 번동으로 바뀌었다고 한 사람도 있네요. 번동 공항에서 호치민 공항까지의 거리는 최단 거리가 차로 28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업무차 출장이라 어쩔 수 없이 탔다고 하네요. 공항 안으로는 못 들어가고 한켠에 마련된 임시 검역과 이미그레이션 통과 후 전부 격리 시설로 이동하는데 밥은 방으로 가져다 준다고 하네요. 다행히 식사는 한식 도시락으로 잘 나온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고기반찬도 있고 잘 나오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그리고 격리 장소에서 와이파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핸드폰이나 물건들을 압수는 안하네요. 다음은 남부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호치민의 경우 격리 장소는 171km 떨어진 껀터라고 합니다. 식사는... 음... 예. 호치민의 출장을 오신 분은 호텔을 10일간 예약을 하고 왔는데 경찰이 와서 강제로 체크아웃을 시키라고 명령하고 가는 바람에 쫓겨났다는 분도 계시네요. 함부은 해줬나 모르겠네. 만약 안 해줬으면 호텔 쪽에서 경찰을 핑계삼아 그냥 내쫓고 다른 손님 받은 것일 수도 있겠네요. 호치민 지역의 경우 한국인이 투숙을 하면 보고를 해야 하고 대구 경북 지역 여권인데 보고를 안 하면 최고 라이센스 취소까지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 여권의 발급 기간이 따로 안 나오는데 대구 경북 사람인지는 어찌할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방법으로 한다고 합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첫번째 숫자는 성별을 나타내는 것은 알았는데 두번째 세번째 숫자가 지역을 나타낸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그리고 혹시나 무비자로 입국을 했다가 격리로 인해 15일이 넘어가버린 분들의 경우 열제로 오는 베트남 보건 당국자에게 자가격리 해제 확인증을 받고 베트남 출입국 관리소인 저곳에 가셔서 확인 후 출국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출입국 관리소의 자세한 위치는 아래 설명의 링크로 남겨놓겠습니다. 주민번호상 대구, 경북 출신은 보다 엄격하게 검역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번호만으로 입국이나 격리는 안 한다고 하네요. 대신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복불복이라는 거예요. 판단은 당일 공항에 누가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기준이 없는 게 시험 잘 보면 컴퓨터를 사주겠다고 해서 90점을 맞았는데 100점 못 맞았으니까 못했어 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자기들 꼴리는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한 가지 좋은 소식은 3월 18일부터 한국으로 가는 편도 비행기를 일부 운행한다는 거예요. 왕복이 아닌 편도로 한 말이죠. 가는 사람은 안 붙잡지만 오는 사람은 맞겠다는 거죠. 한 가지 문제는 가격인데 평소 왕복 항공권 가격보다 편도가 훨씬 비싸네요. 오늘의 결론 원래 예정대로라면 제가 이달 중순에 한국을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있네요. 아... 근두운 가지고 싶다.